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십니까 화면을 보안녕하니까아이 완전 짐이에요. 짐. <목소리도> 야 이거 무뭐 컴퓨터 그래픽이네요. 컴퓨터 그래픽. <목소리도> <웃음> 와 근데 본드 이거 본드 보정 많이 안한거 같은데요? 보정 많이 안 했어요. 네. 어 진짜 많이 안 했네. 거의 안 건드렸습니다. 어 여기 좀 건드리죠? <웃음> <웃음> 네. 어 이거 이러네! 네네네. 대회에서 1등은 해봤는데 야 1등 네. 클래식 바디빌딩이에요? 네, 네 클래식 바디빌딩. 예 거기서 1등 했습니다. 보디빌딩에서 싸움을 응. 못했고 네. 보디빌딩은 너무 강자들이 많아 직접 해보니까 죽겠다. 하... 원래 이렇게 힘드니까. 아 진짜? 이제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저 뭐 대회를 나가 본 사람 입장으로서 맞아, 맞아, 맞아. 조금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프로 선수는 아니니까.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네, 네, 네. 프로 생활을 안 하시는데도 혼자서 운동을 배우시고 네. 나오셔서 이렇게 입상까지 하셨으니 보면 네. 조언을 얻기에 좀롤 마더라고 생각해요. 롤 마더. 낫 팬티 마어로. 아, 네. 낫 팬티 마어로. 아, 네. 어떻게 하다가근데 갑자기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딱 서른다섯이 딱 치면 갑자기 네. 하늘에서 종이 울립니다 땡 오. 인생 끝났다 오. 지금 나이거 어떻게 되죠? 제가 올해 서류둘이에요서류둘이자 3년 후에 종이 울릴 거예요 큰 <웃음> 종이 하늘에서 나이 하고 울립니다 오. 그때 그 결정 하나 내리실 거예 아. <웃음> 지금 서, 제가 선생님이 없어요 부재 중이라서 네. 지금 맞아요 네. 아 저는 혼자 어떻게 지금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보디빌딩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 정신이 아. 나갈 정도로 힘들고 일어나다가 픽픽 쓰러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면은 정말 벽을 짚어야 되는 수준? 네. 아, 컨디션도 안 좋아서. 네. 아, 그 그러니까 체지방을 최하로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체지방을 극도로 다 빼고 나서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막 픽픽 쓰러져서 옆에 구조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이제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랑 싸움을 붙었을 땐 사이즈감에 있어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 네. 대회이시기도 네. 네. 네. 네. 하고 그래도 최대한 그 병풍 서지 않고 최대한 거기서 좀 돋보이려면 데피니션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체지방이 그맞는 거야? 그거밖에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감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프레임이 엄청 좋은 프레임이 저도 프레임이 엄청 안 좋지만 프레임이 엄청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이렇게 진짜 정말 타고난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기려면 형님은 다이어피니션으로 가야 진짜 정말 승부를볼수있지 않을까. 그래. 아 구글만 찾아봐도, 피지컬 선수 딱 몸만 하면 장난 아니라고. 더 아니, 진짜 이래요이하가 이거 하나, 이이렇고또 이거 가능해요? 아나 진짜 나 이거 하나, 이 어 이게 기계가 맛있네. 괜찮죠? 좋아야이이 바가 그립감이 이제 타겟 저 이런 거 네. 너무 얇으면 진짜 못하거든요 와, 그래도 막 많이 올라오시면 뭐야? 맛있다. 아, 저도는 좀좀 <웃음> 배워가지고. 네. 아 어, 예, 저도 좋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벤치 프레스는 한 메인 세트로 가져가니까 저는 이거 한팔 세트 정도 하고. 이거 메인 세트로 가져가서 하죠 응. 네, 네. 8세트로 하시는구나 네. 와 이거 크일 났네 개수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해, 하면 될것 같은데 10개 하면 될것 같습니다 10개 <웃음> 모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30세트 안 채우면 운동 안한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30세트예요 오늘? 네, 그 저거 한 30세트 정도? 하게 되면? 아성만 30세트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음, 그냥 열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웜업인가요? 뭐 아니요.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 올린다고요? 피랑이로 좀. You c a 많이 물속 는데아 네. 어? 아, 아, 와, 템포가 굉장히 많 아, 예전에 아, 그, 마이, 그, 비해서 템포가 굉장히 아, 느려지셨어요. 저는 어, 만약에 네벨 떨어지고 있는 25개 했어요. <웃음> 지금 이미 스쿼트 1 0 0를 하고 야 미쳤네. 스쿼트 1 0 0개 조지고 야 아니 네. 아니 이게 뭐야? 형이 얘기해주시니까젊원 그 볼륨 트레이닝 그거 맨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게 뭐냐고 <웃음> 와 하체로 먹었구나. 아 근데 하체로 근육량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와, 죽인다. 이제 하체로 많이 올렸어요. 다른 네. 데가 많이 굳여서 옛날에는 별볼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웃음> 아 사이즈가? 막 사이즈가 없는 네. 네. 게? 예예예 네, 네, 네. 한번 까봐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난 이거 보잖아 난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아.. 네.. 다섯 다섯 두고 여덟 일곱 여덟 여덟 여제 생각엔 응제 생각엔 이 조금 산도 형이 더 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거실이 어쩔 수 없는 응. 건데, 진짜 정말 오랫동안 그게 기억돼서 그런 것같긴 한데. 그러니까, 산도 쪽이 워낙에 지금 발달을 해버리신 거예요. <웃음> 이거 어땠어요 이거? 여기가 안 가고 여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가고. 나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아, 참,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자극하면 되나?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 템포 바꾼 것도 진짜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 삼두가 삼두가 일을 해 맞아요 진짜 그걸 약간 좀 느껴져요 좀 떼어내면 안 돼? 아제 생각에 아. 네, 이걸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삼두 많이 가거든요 네. 저도 삼두가 항상 많이 밀었는데 근데 제가 했던 게 약간 이 밑쪽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밀던 에이. 수십 방에서 이렇게 에이. 밀던 버전 이걸 약간 그대로, 그대로 가져오되 그냥 살짝 더 위치점으로 타깃을 잡아서 밀면 좀더 가슴 협응이 커지더라고요 봉은 어디 어디 가요 공이 조금 더올라가겠죠 여기 밑, 아. 밑, 밑 위치였다가 이, 이 위치로 살짝 올라가는거죠. 여기 치 네. 아그렇군 <웃음> 아니 안... <웃음> <웃음> 아니. 아이 좀. 맞아요. 아 어, 진짜 좋네. 둘. 그걸... 맞아요. 지금 그거예요 <웃음> 셋. 넷. 다섯. <웃음> 여섯. 일곱. <그리고 웃음> 여덟. 아홉. 나이스. <웃음> 나이스. 아 맛있다. 좀 생각한 대로 하니까 좀 텐션 확 들어가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아까 아까 거 했던 거는 너무 상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고 아 그냥 제 느낌이 그냥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그래서. 아까는 동생들 중에 까루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완벽하게 바디빌딩 체형이야. 아 감사합니다. 까루는 몸이 이쁜 건데 이게 이런 발륜감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까루루님아뭐 카루님 아, 뭐 진짜 몸 엄청 좋으시잖아요. 아 좋아, 좋은 네. 좋은데 이, 이, 우리 진님처럼 이런 발륜감 없지 확실히. 걔는 약간 좀 크로스핏이니까. 맞아요. 에이. 그리고 또 코둥이는 이제 힘만 무게 세지 <웃음> 맞아요. 그냥 힘센 고릴라들 진짜 인자가 아 맛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아홉. 아아 아홉. 아홉.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형님, 아 근데 저 지, 이거 진짜 정말 찐팬이고 정말 이거 찐찐이라면 저 진짜 되게 새로운 명물인 것 같아요. 이 새끼 찐맛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5세트 끝났습니다. 3세트 남았는데 몰아치지 마. 이거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우리 6세트 했지? 아니 5세트 했습니다. 5세트. <웃음> 야 그래도 진짜 다행이야. 하치대기 안 하는 사람이야. 띠아유아 <KIERA> <dific Panther elves> 땀이 다빠져지네 어. 마지막입니다 다섯 울야 나이스 여섯 일곱 좋아요 세개여 아홉 나이 마지막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살삼좀짱 있거든요? 예,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이 오, 이거, 이건, 이건 좀 맛있네. 어 네. 여섯 아, 개, 두 개, 두 개. 컴온! Uh. Uh. Oh, uh. 네. uh. 네. 아, 라스트! 라스트! s 스 hit, last hit. Last hit. Nice. Nice. Nice. Nice. n 너 올게요. 어어어어게요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저희 형님하고 같이 롤 한번 듀유 하는 게 약간 소원인 것같데아 근데 어 툴이잖아요 툴이 뭐예요? 원툴 아, <웃음> 툴이 도구란 뜻인가요? 아, <웃음> 재생 민도를 아, 아직까지 120까지 지원되는데 60밖에 안 썼네? 아그 <웃음> 아,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아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이거 해야 롤에서도 120이 돼요 그니까 아 그러니까 60 프레임을 하면 끊겨 보이잖아 아. 이거 올랜마, 어. 어, 아. 어, 어, 아. 아. 아. 네, 네, 어, 어, 라 라스트. 나 혼자, 혼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지금 대 경험이 있는 분한테 좀 경험이나 이런 좀 피드백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안것 같다. 음. 그래서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었다. 그래서 음. 아, 저는 좀 마무리하고 싶고 지금 마음껏 비우셔도 돼. 비우셔도 돼요. 아니요. 두달두 달이면 아요두달이해아니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대회하는 거 진짜 준비하는 거저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힘든 거 아는데 아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영상에서도 텐션이 많이 내려갈 걸 제가 아는데 네저 <웃음> 저, 알아요 저 대회 준비할 때 방송 켜면은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 정도예요? 네, 네. 감정적이 돼요 사람이 아, 화도 되고 예민해지는구나 네, 엄청 예민해지고. 그래서 형님이 그거를잘톡톡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멘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좀 만나 뵈어서 좀 조언도 듣고 도움 좀 얻고 제가 좀 염치 없지만 네, 도움 좀 많이 구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 GPT만의 운동 해보니까 너무 텐션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았어요.